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판다크서클 교정술이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지방재배치술하고 뭐가 다르냐. 너의 다크서클 수술법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너는 이름도 따로 짓고 그것을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방재배치술은 색깔을 교정할 수 없고 판다크서클 교정술은 색깔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 교정은 영구적으로 갑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제가 판다크서클 교정술이 다크서클 교정의 핵심적이면서도 확실한 교정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판다크서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눈 밑에 검붉은 혈그 조직이 투과, 투과되는 조직 투과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얇은 피부 밑에 다한 겹으로 까는 조작입니다.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저도 한 5년 걸려서 완성한 것입니다. 얇게 바늘로 지방이식을 한 겹으로 쭉 깔아서 그렇지만 두껍게 깔면 불룩 나오겠죠 그래서 한 겹으로 깔아서 색깔만 안 비쳐 보이게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어야지 판 다크스쿨 교정술을 지방이식술로 할수 있습니다 지방 재배치가 이, 이런 색깔 교정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재배치는 저 안쪽에 있는 피부 피부 겉 표면에다 지방을 까는 게 아니라 저눈 안쪽 안구의 쿠션 효과를 하는 속에 있는 지방을 끄집어 내려서 밑에다가 봉합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상 색깔을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너가 특별하게 장기로 삼는 점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색깔을 교정할 수 있는 지방재 배치술의 유일한 단점 그리고 그 안쪽에 좀덜할 수밖에, 지방 이식을 좀덜할수 밖에 지방을 지방 충분히 밑에 부분에 보충할 수 없는 단점을 개선한 그리고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그렇지만 고익성형에서는 할수 있는 어 그런 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어, 여러분들께 권할 수 있고 다크서클 교정술의 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